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 가을에 유행하는 코디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그 가을 코디는요. 작년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올 가을은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에 뉴트럴한 베이지 브라운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따스한 느낌과 우아한 분위기를 주는 올리브 컬러와 화이트로 패션쇼를 디자이너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파스텔 컬러 중에 이 라벤더도 보였지만요 이 가을에 입거나 코디하기에는 부담감이 있기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은요, 우아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집과 사무실의 경계를 허물고요 캐주얼한 스타일이 강세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지 않고 우아하고 편안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강세인데요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면서 우아한 멋을 낼수 있고요. 부드러운 촉감도 줄수 있는 니트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보입니다. 이 니트 원피스, 니트 가디건, 니트 조끼가 있고요. 여기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옷들도 변함없이 이어질 트렌드이며 터틀넥도 유행입니다. 이 또한 셋업 슈트 정장이 많이 보여집니다. 즉 상하를 동일한 컬러로 입는 건데요. 만약 이번에 정장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셋업 수트 정장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트 정장으로 구매하시면 요 비즈니스 상이나 특별한 자리에도 입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블랙 블레이저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도는요. 셋업 슈트 즉 한번 같은 세트로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이번 트렌드 중에 하나이며 이 사진 다섯 개는요 블랙 블레이저만 입었을 때의 기본 코디 방법입니다. 모든 코디는요. 일단 상하 블랙이나 상하 화이트로 코디하시면 좋은데요. 이 첫번째는요 인브로이드즉 자수가 들어간 롱블라우스에 동일한 컬러인 아이보리 풀트 스커트와의 코디이며 신장이 길어 보이게 앵글 부츠도 동일한 컬러로 코디를 했습니다 이 세번째는요 모든 블레이저는요 또한 진과 기본적으로 잘어울리고요 네번째 다섯번째는 블랙과 베이지와의 코디입니다 이 다섯번째는요 이번 연도에도 계속되는 애니멀 맥시 드레스와의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컬러인 화이트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요 화이트 블레이저를 상하 블랙으로 두번째는 파스텔과의 코디이고요 이때 원색 그룹의 옷들도 화이트 블레이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번째는 요 청바지와의 기본 코디입니다 베이지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셋업 수트에서 베이지 블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베이지 맥시 드레스와 코디를 했고요 두번째는 요즘 스커트 트렌드 중인 플리츠 스커트와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올리브 그린 앵글 부츠와의 시크한 코디입니다. 세번째는요 블랙 드레스와의 코디입니다. 네개의 사진은요 이번 FW 트렌드 컬러인 올리브 그린입니다. 첫번째도요 기본적인 화이트 드레스와의 코디 두번째는 상하 블랙옷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모습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역시 진과의 기본 코디입니다. 이 스커트는요. 아주 풍성한 플리츠 스커트와 에일라인 스커트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개 사진은요. 스커트 트렌드에 대한 설명이지만 몇가지 가을 트렌드에 대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플리츠 스커트가 핵심이지만 플리츠 스커트도 풍성한 플리츠 스커트를 말하며 이 벨트 가방으로 인해 세련미를 한층 더 업해주고요 몸에 볼륨감을 주어 다리도 길어 보이게 하는 또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그 벨트와의 코디는요 계속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이두 번째는요 오버사이즈 스웨터와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번 가을은 요 니트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일 예정이며 이 소매가 긴 기장의 옷들이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번째는 요 셀린느의 이번 컬렉션은 아주 젊고 캐주얼한 프렌치 스타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이드 플리츠 스커트에 이 브라탑이라든지 후드 지퍼 자켓과 야구모자로 레이어드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코디는요 레이어드 룩즉 여러 개 겹쳐 있는 코디 방법을 런웨이에서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클로탐 니트 자켓과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 다섯 번째는 롱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과 겨울의 팬츠는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넉넉한 핏 와이드 핏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팬츠입니다. 이 팬츠의 핵심은요. 풍성한 실루엣의 팬츠입니다. 즉 넉넉한 핏으로 여유롭고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주는 그 와이드 팬츠로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와 또한 카리스마 넘치는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이 셀린의 빈티지한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인데요. 이번 가을 트렌드에 맞게 앵글 부츠와의 코디입니다. 이번 가을의 이 데님은요. 다른 팬츠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핏과 헐렁한 라인의 빈티지한 스타일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타일리시한 또한 편안함을 주는 허리에 또한 끈으로 핏 조절이 가능한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이고요. 네 번째는 핀턱 와이드 팬츠, 다섯 번째는 골된 원단으로 만든 와이드 팬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적 아름다움과 외적 아름다움을 꾸밀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강한 여자로 사회에 나가 우리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